안녕하세요 소원이에요 오늘은요 크리스마스 시키시책을 놀아볼건데요 이렇게 폭신폭신한데요 소리가 이번엔 좀큰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있어요 여기는 벨 여기는 모자 뒤에는 이렇게 사들이꾹 바닥은 하양하향 자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찌찌기가 이번엔 이렇게 동그라미네요 와 소원이가 오늘은 기특하기 귀엽네요 자 오늘은요 이 신발들이 이렇게 옷이 랑 붙어있어요 딱이렇 해주고요 혜원이는 옷이 오늘은 귀엽네요 옷 이제 모자를 쓰여 볼게요. 시원이 형 소원이 완성! 시원이 형 소원이는 여기에 있어 줘. 우리 동물 친구들도 해 볼게요. 모자를 쓰면 끝! 너무 쉽잖아. 그쵸? 너무너무 재밌어요. 목에 종을 매달였어요 귀엽다. 자, 이제 가보다 진짜, 집으로 찡찡씽. 예쁘다, 예쁘다. 오늘은 크리스마스래. 크리스마스라구, 냥냥? 크리스마스가 처음이다고 냥냥 내가 태어난 지도 얼마가 안돼서 크리스마스가 대단인 냥냥 밖에 눈이 오나봐 햄찌 내가 한번 찬밖에을 볼게 밖에 눈이 내려 햄찌 진짜 멍실 우리 추우니까 난로에다가 불을 할까 양냥 그대그대 그래, 그래. 불어나라 뿅 우와 불이 나왔잖냐 토토 이제 공격자고로 트리를 꾸며보자 저 뾰로롱 놔두면 됐다 노동색을 나는 여기에다가 또아래다가 해야 되겠는걸 황실 이 반짝반짝거리는 걸 해봐야지 음 이건 여기다가 다넣으면 되겠다 오다른 검침 예쁜걸 나무리는 별이지 이제 트리를 볼까 한번? 우와 멋진걸? 트리 너무 예쁘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도 이걸로 트리들 꾸며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모두 다 메리 크리스마스!